월드컵 공동 개최라는 대업 달성, 월드컵 4강 신화 창조, 수정을 때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민 통합의 가치.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400. 400.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와 정몽준 회장이 일궈낸 공적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축구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한국 축구의 국제적 위상은 몰라보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정몽준으로 대표되는 대한축구협회가 국회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구협회 관련 정의는 조중년 상 부회장을 채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없니까되합니다 네. 네. 네. 언론이 또 국민들이 알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폐쇄적인. 그런 단체라고 그러면, 아 그건 당연히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국회가 대신해서 국감으로 불러내는 것이 그게 큰잘못일예요 축구 해표를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들이 해야 될일 중에서 이것이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은가? 난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체육계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당초 국감이 제기됐을 때 정치 탄압이라 했던 축구협회가 결국 국감 출석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좋훈련한다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고요. 뭐 그렇게 자꾸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오늘 오후 2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실로 오랜만에 국회에 닫혀있던 대한축구협회의 입이 열렸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의. 관암벌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 결과입니다. 조치 결과 보면 <웃음> 어, 뭐 2003년도 사업이익이 132억 7천6백여 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이월금이 없어요. 132억 원. 주인 어떻게 생각합니다? 저희... 저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정상적입니까? 지금? 네,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 제가 비정상이래.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오늘은 축구협회 72년 역사상 최초로 국회의 감사를 받은 날입니다. 정몽준 회장이 재임한 지난 12년간 축구협회는 많은 공적을 세웠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몽준 왕국이다. 현대 축구협회다 하는 말들은 그 의혹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의혹들은 단한 번도 해소되지 못하고 언론의 한 귀퉁이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고 축구협회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존재로 남았습니다. PD수첩은 전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축구를 위해서라도 축구협회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제50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정몽준 회장이 유효표 23표를 모두 얻어 사선연임에 성공했습니다. And of the Korea Dr. -mong -joo.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선수들 한발한 한 발에 oh, 아, okay. 주변 사람들한테는 심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이늙은이들 그냥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그뭐 돌다거리 같은 그 축구인들, 뭐, 뭐 이런 얘기도 뭐 했었죠. 그, 협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회의에서 좀 급박 지르고, 그렇게 좀 회의를 갖다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의 자체가, 어, 의견이 좀 이렇게 조율이 되고, 어떻게 보면 토론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회장 눈치를 보고, 안 깨지는 자리. 정 회장은 과거 부하직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공개 석상에서? 아니, 공개 석상에서. 공개 석상에서. 정 회장은 굉장히 트래 공개 석상에서. 그데 나중에 그런 실상을 듣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사람에 대한 실망. 응? 뭐, 자기네들끼 있을 때, 뭐, 는이새끼가 없을 때, 또 일단 까고 그런다는데. 나 그렇게 많은데도 나는 그 축구야 나이거있수 없는 일이다 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축구협회 내에서 임원들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장수는 정안 아무 도정장한만잘정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밑에선 치고. 감독들 수시로 치는 게사실입 정몽준 회장에게 충성하는 고위 간부 때문에 순환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일간지에 축구협회의 정책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던 김영주 심판. 우리도 이제 10년 어, 막 계획이 아니라도 막 1년 동안이라도 우리 심판 발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에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그 기사가 나가고 에 그날 오후에 제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을 쪽 회사라고 음. 이제 고시원에 계신가 한분니 저한테 이제 뭐 전화를 해서 <웃음> 상당히 좀 하게 저한테 성토를 하시더라고 요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고 밝히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뭐 그건 아직 뭐 협회에서 지금 검를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말좀 밝히기는 그렇군요. 한국인 최초의 월드컵 경기 주심 김영주 씨. 그는 기사 두 줄로 인해 심판 배정에서 죄에 대해 다고 합니다. 그런 말 한데 대해서 그 배심자가 적용이 됐다는 게 아직까지는 참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만 항상 아직 아픔으로 남아있죠. 그런가면 축구 협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실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구 지도자 진장상곤 씨. 어, 그래서 이제 대한축구협회 책임 있는 사람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같이 얘기는 왜그느냐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그좀뭐그 얘기는 답은 그니다 음. 그런데 대한체육회에 보내온 축구협회 측의 재계약 거부 사유는 새로운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측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취재진은 요구했습니다. 연구소가 생기기 전에 활동하기 전에 아마 교체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생기기 전에 교체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교체가 됐거든요. 제가 글쎄 그건 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교체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뭐이 그런데 한 기술 위원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음, 좋다. 뭐 그가 3년 동안 훈련 시킨 청소년 대표팀은 강호 중국을 꺾고 동아시아 대회 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우승컵을 받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쉬운 건 있죠. 뭔가 기회가 있을 때한번더 제가 이제 여자 상비군을 만들면서 청소년 대회를 하면서 3년을 목표로 하고 사실 그 팀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그걸로서아주도 뭐 어떻게... 보상이라기보다는 뭐 자의할 수밖에 없는 만족해야죠. 뭐 어떤 누가 했던 그 선수들이 나가서 뛰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직접 제가 했으면 은 하는 그런 바람도 있긴 하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예. 이른바 괘씸죄로 해고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한축구협회 요직에 근무하며 승승장구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현대파견 직원들인데 총 직원 70여 명중 현대에서 파견된 직원은 12명 이들 대부분은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에서 근무하면서 회장의 대외 업무와 의전, 재정을 담당하는 협회 노른자의 직책에 포진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현대그룹 파견 직원의 평균 연봉이 5,900만원인데 비해 기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연봉에서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다 보니 협회 내에서 기존 직원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그때 우리 한 팀이 데도 사실 대도 못알아보요 거기 매첨 들어올 가장 부장에 들어와요. 협회에서. 현재 사람이 게 가장 부장에 들어와요. 직원들도.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그 중요한 뭐정책이그그 그런 데시놓야발에들이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이들 현대그룹 출신 직원의 입김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정몽준 회장의 최측근인 대외협력국장은 대표팀 감독 선임에 전권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감독을 한두 분 보러 가는데, 기술위원회에서 책임있게 가서 함께 보는 작업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수순을 밟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것을 기술위원회가 추인하는 성격처럼. 대표팀 감독도 지금 무슨 기술위원회 엮어봐요? 기술위원회 엮어보시면. 저희한 지시받아. 스마트가 벌. 에사케트 있는 거가 또 뭐야? 진짜 줄 때. 아. 나 지금 파다리 잘못했을 때 화다리 형에 저한테 오다. 그러니까 만 감독 선임의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외 협력국장의 주요 업무 파트너인 카미라는 영국 에이전트가 감독 중계를 독점해 왔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와 연속된 감독 계약을 세 건이나 했는가? 그, 그 기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문제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독 후보도 감독들 많이 알고 하니까 추천을 좀 해봐달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만 추천받은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공교롭게 세 사람 다 거기를 통했다고 해서 거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취재진이 영국 현지 취재 결과 카미 많은 전문가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에이전트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따라 다릅니다. 영국에 가셔서 프레미급 위에는 구단 관계자라든지 축구업 편에 데가서 물어보셔서 감을 물른다. 피파 가는데 감을 물른다. 그건 전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다개열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떤 사람하고 인터를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No b e c a m 무엇보다 에서중계한두 감독은 문제가 있었고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감독직을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이들의 연봉 지불 문제가 여전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소재 때문인지 축구협회는 연봉 지불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연봉이 다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고그 여부만이라도 좀 밝혀주실 수 없으세요? 글쎄 뭐 지급된 부분도 있고요. 네. 어... 지급된 부분도 있고 왜냐면 그래서 이제 사퇴냐 경질이냐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그것이 사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계약서 내용에 의해서 음. 그런 것이 이제 이, 이 지급이 되는 건데 음. 최근에 본프레레 같은 경우는 그럼 사퇴로 결정했나요? 음. 아니면 경질된 걸로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음.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술위원회에서 음.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런 결정을 했던 거죠. 본인이 먼저 사퇴를 사로 받긴 했으면 나머지 계약, 나머지 인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포기하겠다는 서류로 밝힌 거 가고 했때거든요 지불이 안됐 계약서에 됐다고. 의해서 뭐 결정이 됐을 겁니다. 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화만 낭비한 셈이 됐는데 분명한 것은 에이전트 카문 10%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겼다는 것입니다. 가국장 역시 감과 특별한 관계임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쉽게 표현하면 단골 가게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단골 가게 더 많이 만들면 좋지 않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현재로서는 단골 가게 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단골 가게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건전 이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식당, 뭐 단골 집에 가면은 서비스 좀 받잖아요. 그런 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들인데. 대표팀 감독 선임에서부터 재정에 이르기까지 정몽준 회장과 현대맨들의 주도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이들을 바라보는 축구인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습니다. 밖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한축구협회라고 그러지 않고 어, 현대축구협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네. 이들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왕조가 있는데 한마디로 왕조예요 정말 왕조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아니라 현대축구협회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비판을 했다고 해서 축구계에서 공적이 큰 분들이 내몰린다 참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만준 피디 이렇게 폐쇄적인 실상이 그동안 거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축구협회의 내부 실상은 밖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축구협회의 실상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무척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축구협회의 대언론 관계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는데요. 언론인을 축구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축구협회의 홍보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축구협회 국점감사를 바라보는 일부 언론의 시각은 대한축구협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능 이것이 그 하나의 어떤 타픽으로 설정을 해서 국가 편정에서 파헤칠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사안이 되는가? 또 f 파가뭐 정치적, 종교적 같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축구가 f i 받는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또잘 하고 있어. 혹시라도 우리 축구가 국제무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뭐 없는 건 아니죠. 글쎄 뭐 오늘 인터뷰 방향이 내가 마치 그 축구협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런데 만약 정 회장이나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해 비판적인 기사가 실릴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문에 글을 쓰면 정몽준 회장을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몇개 그룹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언론사를 방문을 하죠. 방문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선불과 때에 따라서는 항의성 방문의 성격을 띄고 어, 그 데스크나 그람이면편집국장이한테 어, 그 어, 양해를 구했던 적이 많아요. 아좀 바꾸자. 어, 톤을 좀 다운시키거나 어, 그 전장범준의 이름을 까자. 어, 심지어 전날 가판 신문에 실렸던 기사가 아침 배달판에서 통째로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자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그, 그 어떤 언론사에서 이제 가판으로 심판 채용에 대한 비리 기사가 나갔었는데 그 다음에 부장을 통하지도 않고 사주를 통해서 이제 그 기사가 빠지는 그래서 부장이나 일선 기자들도 그 기사가 빠지는 걸 전혀 모르는 그런 형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에들어던게배달서 빠져버려서 전체가. 런이런 상황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공보국장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게 있죠. 뭐냐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을 경우, 잘못된 경우가 있을 경우 우리가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것은 축구협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게 아니고 예. 가판이 만들어졌는데 배달판에서 그 사건이 사라지는 경우, 그 바로 사건이... 그런 점들이죠. 예. 바로 그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뭐 보도 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아 이건 내용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이 일을 해서 이것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가판에서 배달판까지 기사가 우여곡절을 겪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가판에 대해서는 스크랩하지 않잖아요. 배달판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가지고 정회장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이 보고되는 데서만 정회장이 빠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그 자극적인 표현만 없애도 그러니까 보고를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례를 다해서 빼는 거죠. 특히 그 정몽준이라는 이름 석자만 딱 들어가면 바로 전화해야죠. 우리는 그 MGM 거만 안 나오면 안나오 나쁜 거로 그런 좋은 로 많이 나오면 다른 건서 멀어버리지도 않아 그게 그 정몽준 회장은 오늘 저녁 공항 그런데 지난 96년 월드컵 공동 개최가 결정된 후자기 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축구계의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연맹에 허 씨가 이제 정상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정회장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감히 이건 그냥 추대를 해야 되는데 무슨 경선은 무슨 놈의 경선이냐고 완전 판단히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그문옆한 일간지에 정 회장의 대항마로 나선 허 씨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감히 정몽준의 아성에 도전을 하느냐 인터뷰를 하죠. 그래가지고 명한 박스 기사는 나어 인터 인터뷰 축구 협회장 정산에 나서 버스 표시 해가지고 그랬더니 현대에서 광고를 끊었어요. 현대 그룹 전체 광고를 끊었어요. 일주일을 광고를 안 돌리는 거예 일주일간 광고 중단 정 회장과 신문사의 악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공동 유치였으니까 이게 제일 큰 이슈지 이뭐그 당시에. 그래서 정의당으로 인터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축구기자가 연락을 했어. 안 한다. 부장이 전화를 했어. 안 한다. 편집장이 직접 전화를 했어. 안 한다. 그 이후로 90, 그러니까 97년, 98년, 그 이후로 전목위원회장단한 번도 인터뷰 안 했어. 벌써 지금 몇 년? 7년? 한편 정회장의 특별히 우호적인 기사가 많이 실린 신문 또한 광고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 협회는 광고 외에 전방위적인 로비로 대언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판공비로 추정되는 돈이 연간 10억 원을 상회합니다. 제가 이사로 활동할 당시에 그 결산서에 나와 있었던 항목 중에서 홍보비 부분 중에 제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례별로 홍보비 쓴 내역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질문했었죠. 거기에 대한 그 답을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그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어,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로는 국장이 니네 뭐 그거 써라 그러면 그 내역 다 공개하겠다. 사실 다 니네한테 쓴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판공비의 상당 부분이 언론인 골프 접대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축구협회 임원들은 거의 주말마다 기자들과 골프 회합을 갖는다고 합니다. 골프 회동 굉장히 잦은 편이에요. 굉장히 잦은 편이고 언론사 부장들, 편집국장 해가지고 아주 자주 골프를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적어도 이주에 한번 지금, 언론사, 이, 간부급들하고는 골프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골프를 수없이 치시는데, 또 대부분 또 기자들하고 또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대부분 또 협회 돈으로 치치세요 100% 적어요. 그렇지만 큰일 나요. 분노하신 도예요 아마. 그 상상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 축구 협회 임원들과 골프를 자주 쳤다는 전직 기자를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골프 치는 거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골프가 뭐 운동이니까 골프도 골프장에 가면 머리가 맑아들으니까 좋은 얘기도 할수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러고 그렇게 가까워지면 그 다음서 다음에 특별히 축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축구 기사도 쓰고 축구를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골프 접대뿐 아니라 이른바 정몽준 장학생으로 따로 관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몽준 장학생이란 말이 흔히 있잖아요. 네, 베스트가 되면 수 있어. 그 정몽준 장학생이 되면 특별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요 특별한 그 나오고 용돈 나오고? 네. 아, 만나면 이제 죽었으니요한 번에 얼마 정도 줍니까? 돈 o m 이 e g m a n Tom Begman. Tom Begman. Tom b e g m 사 n Tom Begman. Tom Begman. Tom Begman. Tom Begman. Tom Begman. Tom b e g m a 네, 내가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인지 난 모르겠다. 언론인 로비 문제가 거론되자 이번엔 홍보국장이 해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까 대신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예. <웃음> 그러니까 지금 님께서 얘기하신 게 언론 장학생들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 예. 정몽준 장학생. 정몽준 자. 장학. 글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건 뭐 회장님에 대한 무슨 불순한 생각을 갖고 어 회장님을 음해하게 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가 있는 얘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우리는 정상적인, 알다시피 뭐이 와서 우리 로 왔지만은 대한에서 축구협회 같이 이재 환경이 열려 있는 데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실린 대한축구협회 관련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축구 담당 기자가 되면. 축구협회의 관리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게 일선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기자서막 <Bubilly> 때는 계속 그래요. 근데 구에서관리야 하는 느낌을 받아요관리다는게 따로 는는 따로 요면서어요기자보다는축구이다 네. 이 상습적인 골프 접대는 물론이고 100만원, 200만원씩 현금까지 전달된다는 증언이 현직 기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취재 중 만난 그 많은 젊은 기자들은 축구협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들이 기사로 말하기 힘든 상황을 저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한 신문에 축구협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실렸다고 해서 광고가 다 빠졌다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선 축구협회의 힘이 언론의 힘을 능가한다고 보였습니다. 네, 이 비판을 못하는 언론이 과연 언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전성관 PD, 네. 역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본 결과 축구협회 내부 재정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2004년도 대한축구협회 결산 보고서인데요. 외국에서는 누구나 볼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한장을 입수하는 데도 여러 경로를 거쳐서 며칠이 걸렸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축구협회 내부가 왜 이렇게 불투명한지 저희가 추재해 보았습니다. 2003년부터 5년간 현금 170억, 물품 330억 등 총... 50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지금 돼 있고요. 축구협회 예산에는 매년 현금 15억 또는 20억 원만 지금 잡혀있습니다. 1 7 0억 원을 5년으로 나누면 은 1년에 34억 원인데 그럼 나머지 70억 원은 어디로 증발하였는가?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으로 내려갔는지. 계속 그 후원받은 5년간 330억 원을 지의 현물은 빠져있죠. 여기 보면 축구협회가 월드퀴 인역을 얼마나 쌈0돈처럼 썼는지 잘 나와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월드퀴 기념간 4 30억 원을 빼고 모두 200억 원에 대한 사용 계획서. 딱 다섯 줄입니다 계획서 종이 한 장당 66억 원입니다. 석장입니다. 연간 3, 400억의 수입을 올리는 축구협회. 협회의 주 수입원은 국가대표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나오는 입장권 수익과 3억에서 8억 원 사이로 결정된다는 방송사의 경계 중계권료. 그리고 가장 큰 수입원인 기업체들의 협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액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축구협회를 볼 때마다 그 종교 단체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드는데 그 누구도 그, 그 아는 사정을, 장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몽준 회장과 그 측근 외에는그 축구 협회 근무하는 그 어떤 사람도 자, 자,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축구 협회의 장부는 극비 상황입니다. 그 국정원 내용보다 국정원에 있는 극비 자료보다 더 나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입수한 축구 협회의 결산 보고서 수익 중에는 역시 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협찬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간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 그런데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 결산 보고서에서조차 협찬금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예산서를 토대로 각 기업체의 협찬금 내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일부 기업의 협찬금 액수가 실제 지불된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후원사인 모스포츠 회사의 경우입니다 500억. 현금이 170억 현물이 170억. 현금이... 네. 음... 이 업체가 1년 후원하는 금액은 현금과 현물을 합쳐 평균 연간 1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현금 15억 원이 표기돼 있었고 올해의 경우도 20억 원만이 예산서에 잡혔을 뿐입니다. 후원금 10억으로 표기된 H 업체도 확인 결과 실제 후원된 액수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정적으로 기본 베이직으로 나가는 게 고정으로 연간 11억. 연간 1 1억이요 고정 금액으로 현재 계속 후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기타 이제 추가 관련돼가지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되죠. 그웃나씨에 있었던 피스컵 같은 거 저희가 주관했거든요. 피스컵이 한5 0억 정도. 금액의 차이 말고도 현물 후원은 아예 예산서에 누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 항공사의 경우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유복, 응. 하지만 예산서에 보면 항공권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중처리되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예산서의 현물이란 항목 자체가 아예 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급업체란 이름으로 협찬하는 기업들은 모두 현금이 아닌 물품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캐시 아, 없이 물품만. 그 부분이 여기 한 1억 정도로 나와 있는. 뭐 예산서 수익 중에 일부 현물이 누락되어 있는 점에 대해. 축구협회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현물이, 현물이 들어오데1 0 여기서 현찰로 잡아 가지고 또뭐 내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떤 뭐 결산 보고서라든지 대의원대 아니면 이사회에 보고할 때는 현물이 뭐 어느 정도가 오고 갔다라는 그런 식으로라도 좀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그거는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든 게뭐 액수가 다 나오게 돼 있는 건데. 뭐 이, 어떤 제도적인 저, 저희 회계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예결산을 심의하는 이사회에도 비밀로 했다는 얘기인데요. 축구협회의 장부는 그야말로 급비사항인 것입니다. 아. 이래가지고는 음. 좀 우리가 이제 뭐 분석적 검토라고 해야 되나? 음. 이적딱 드는 느낌이 이래가지고는 알수 있는 게 사실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년에만 두세분 했나? 이사를. 예, 네, 이사를. 그래서 뭐 반급원은 묶어서 뭐 도장 찍을 찍고 이런 데 하여든 승인 받는 건데 그런 행정에서는 안 되죠. 협찬금 외에 축구협회의 큰 수입에는 경기 수익이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총 96억 원. 그러나 이것 또한 세분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A매치 한 경기당 작게는 15억 원에서 많게는 40억 원의 입장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낙점을 받아 어렵게 경기를 개최한 지자체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지난 7월 동아시아 경기를 주최했던 지자체 3곳에선 대회를 앞두고 축구협회로부터 부당한 협약서를 통지받았습니다. 할당된 입장권에 대해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축구협회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자체는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대한 사람들을 훌륭할 수가 있었어 대단한 것을 보니까 살기 어려운 게또었어요 폴패이 되었다고 해서 다안 보이는데 그런 데만 해놨어요. 같은이나 적자의 허덕이는 지자체의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협회가 강권을 행사한 것인데 지자체는 고민 끝에 협회 쪽에 건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있다가 품기가 어렵다. 굉장히 판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공물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 예 뚜렷한 회신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인자 그 판매하는 데 대해서 조금 수월을 좀 덜했을 것인데 회신이 안 오니까 당초에 요구하는 사항을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인그 점장 강매를 하다시피 좀 그냥 그렇게 했죠 저희들 협회의 횡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사용료는 원래 입장료 수익의 20% 그러나 축구협회는 5%만 지불했다고 합니다. 사용료가 빠지있지 사용료가 우리는 사용대체로에게서 졸려 규정된 것은 달라 오늘 국감에서도 지자체에 대한 축구협회의 부당행위가 지적되었습니다. 입장권 강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2억 원여치를준 다음에 판매하기에 관계없이 2억 원을 그대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언. 지금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 부분도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축구에죠 물건 은 물건은 네. 맞습니다. 축구라는 네. 유월적 지위를 통해서 거위고 폭력이고 공간입니다. 2004년 총 사업 수익 331억. 그 가운데 축구인들의 관심사는 단연 정몽준 회장의 출연금 부분이었습니다. 회장이 그 항상 말했던 게 항상 자기의 치적으로 말했던 게 축구협회 많은 기부금을 냄으로써 많은 기부금을 냄으로써 자진 재정 자립도가 이만큼 올라왔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정몽준 회장이 얼마냈다는 거에 대해 대한 내용은 극비사항입니다. 그런데 2003년 말한 언론사가 축구협회 결산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은. 그간의 알려진 사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회장 협찬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기사가 나간 3일 만에 회장 출연금이 급히 채워졌다고 합니다. 정 회장으로서는 그 축구에 자기 사제를 털어가면서 이렇게 육성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크게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출연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는 것은 축구협회장을 이끌고 있는 회장으로서는 명분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급히 그이 조치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네요 그런데 추재팀이 입수한 2001년과 2002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회장 출연금 내역이 있어야 할 기타 찬조금 위의 내역이 비어 있습니다. 불투명한 기업 협찬금. 오락가락하는 회장 출연금, 공개되지 않는 수익들. 그런데 문제는 축구협회가 그동안 제대로 된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비법인체라는 데 있습니다. 오만한 패드로 비춰지는 그런 행태를 왜 보이셨습니까? 한번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평소에 잘 하고 있을 때는 굳이 와서 감독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마다 문화관광부에서 나와갖고 야 이거 감사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료 내느라 그럼 귀찮다는 거죠. 그러한 감독 자체를 받기 싫으면은 법인 안 하려고 그러겠죠. 비법인은 세무조사로부터 더 법인보다 유리합니다. 전직 세무공무원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뭐 현찰거래를 한다. 그동안 축구협회의 법리고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200억이 넘는 월드컵 잉여금이 지급된 이후 각계에서 법인화를 촉구하였고 지난해 3월엔 협회 차원에서 법인화의 장단점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올 1월 협회장 선거에서 법인화는 정 회장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까지 하겠다던 정 회장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팔백 하루 들래던데 네 그거 네. 네. 뭐 별것도 아닌 게 자꾸 질문을 네. 해 그거는 준비는 맞아. 지금 만족하게 우리 3 단계로 네. 준비가 네. 다돼 있어 문제는 좀뭐 우리가 저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들은 뭐 일정 정도 종류 좀안 맞았고 말다시피 우리가 또 동아시아 컵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그 회장 사무서 또 하셔서 거준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뭐 뭐, 그 시간 좀 늦어진 거죠. 네. 확인 결과 정 회장이 말대로 법인을 만드는 일은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총관도 만들어 있을 거고 사람도 있고 기구도 있고 모든 게다 있어요. 그럼 지금 신청서만면 바로 나와요. 이게 뭐 이렇게 뭐뭐뭐 뭐, 뭐 절차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법인화 될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축구협회는 재정면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축구협회는 기관지를 통해 협회의 살림살이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我々가 소위 오야의 돈을 를아중에데단법인이라는기관워진 라이단 포워진 라이단 포워진 라이단 포워진 라이단 포워진 라이단 포워진 라이단 포워진 간고 간고로바야의 사업 요가 법인 んですね。あの、えっと、まずその사とかそういう法人じゃないってことは僕今初めて知って。 그러니까 이제 PB 수첩이 일일이 그 협찬금을 제공한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현금을 제공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축소된 그런 이 있고 현물 그러니까 축구 장비나 축구 용품을 말하는 거겠죠. 그 경우에는 송두리째 누락된 그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빨리 축구협회가 법이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많은 축구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회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까지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축구인들은 또 그나마 쓰이고 있는 이런 협회의 재정이 축구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 선수들은 맨땅에서 공을 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늘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기술력 향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온 후에 훈련은 더욱 죽을 맛입니다. 수백억의 잉여금이 창출된 월드컵 이후 변화를 꿈꿨던 일선 지도자들, 그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협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뭐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은 뭔가 좀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책은 있어야 된다뭐 운동장 같은 경우도 막상 우리 선수들이 좀 어디 가서 빌려 쓰려면 은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냥 뭐 어?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또 저기 뭐 부탁해야 되고 한번 빌리기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현재 학원 축구는 전적으로 학부모들이 격출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의 지원은 전무에 가깝습니다. 외부의 지원이 없다 보니 재정은 늘 쪼들리는 상황. 비좁은 합숙실에서 45명의 학생들이 함께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4강 명함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것이 우리 학원 축구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에는 뼈압뼈 아래서 무리한 경기 일정을 소화하다 어린 선수 한 명이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도움선 수상까지 받았던 김용선 군. 벌써부터 축구 관계자들이 눈여겨볼 정도로 용선이는 촉망받는 선수였습니다. 아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던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가요. 저희 아저씨는 물론이고 저는 일도 하다 말고 내가 야간을 해서라도 일을 해놓고 마무리해놓고 가요. 나머지 일을 댕기면서요. 그러고 저렇게 댕긴 사람이에요. 제가요. 청물도 응? 그렇게 보면서도 나무를 댕겼지만 은내 새끼 열에서만 내가 뭐든 다한다 했어요. 자다가도 밤에 잠을 못 자요. 가슴이 미쳐서요 세계적인 게임메이커가 되고 싶었던 용선이의 꿈은 열악한 학원 축구의 현실 속에서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에 대해 축구협회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そして, そして 최근 で년 사이 <웃음> 일본 축구 대표팀의 기량이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은 협회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ただ我々はその代表チームでお金を収益あの代表チームが強いからお客さんも入るし放映権も高くなるしスポンサーもついてくれるんで代表チームの強化に対してはやはりお金をかけるのは当然だと思っ <목소리도> あの部分のの部分は、あの、それでもやはり次の代表選手を育てるためにはを作っと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ますから、多くのお金をユースや指導者要請の方に、あの、あの、込んでいます。おい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미래 투자 하는 일본 축구 협회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축구 행정은 어떤 모습일까? 온통 대표팀입니다. 온통 대표팀 결과에만 행정을 집중시키고 있고 협회에서 하는 건 그냥 그러면 대표팀에다만 어 지금 뭐저각에게물 붙듯이 돈을 쏟아보면서 거기에만 전체적인 행정효과만 누리는 거 아니냐. 이 돈이 우리는 모두가 그 탑에 있는 AMH 대회 국가대표에게만 지금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엄청난 후유증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축구 전문가들이 가장 비판하는 부분이 대표팀에만 집중되어 있는 협회의 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출 내역을 봐도 대표팀 관련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표팀에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 A매치 외에 다른 부분은 취약한 구조로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프로축구의 퇴보. 23년이라는 역사가 무색하게 여전히 관객들은 대표팀 경기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가 지금 거의 고갈 상태습니다올 한해를 지나고 나면 한두 기업에서는 야 접자 그러면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데 국가대표팀은 경기가 열리면 5만 명씩 들어오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성 적자의 허덕이는 프로 구단들. 그러나 이에 대한 협회의 대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박주영의 청소년 대표팀 차출을 놓고 축구협회와 FC서울이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지난 3월에는 박주영 선수의 대표팀 차출 문제를 놓고 프로구단과 협회가 갈등을 빚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스타 선수의 대표팀 차출은 구단의 경영에 큰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축구 선진국에서는 프로리그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드컵만 해도 우리의 경우 대표팀 차출이 한달 전인데 반해 유럽의 경우 2주 전에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축구가 건강하지 않으면 한국 축구는 지금의 단계에서 단한 발도 빨리 뛸 수가 없어요. 국제축구연맹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선수 차출 규정을 무시하고 선수들을 조기 소집을 해서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축구협회 행정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올바른 얘기를 하지도 못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축구의 삼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학원 축구의 재정적인 어려움 프로팀의 원성 속에서도 축구협회가 대표팀에 계속 올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몽준 축구회장 축구협회 회장께서 국가대표팀에 올인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해외에 선전을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대표팀이 선전을 해야 그 애국심의 과잉이 그 국가주의가 그것 그것에 중심에 있는 정치인과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는 정몽준 회장이 2002년 월드컵 직후 대선에 출마하면서 표면화되었습니다 선거운동에 축구가 철저히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일 중요한 건백년 구상을 하려는 거죠. 지금이라도 듣지 않아요. 다시 시작할 거는 다시 시작하는 게그백년대기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냐. 대한민국 축구. 축구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한국 축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미래에 더 많은 집중과 투자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여기 있는 축구 협회의 엠블럼이 정몽준 회장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축구 협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엠블럼을 정 회장 개인 명의로 상표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야말로 축구 협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말해 줍니다. 축구 협회는 더 이상 정몽준 회장 개인의 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축구와 축구인을 위한 협회가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